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루토스의 엑시아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할 거는 수요와 공급 라인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동영상 아마 보셨 제목 보셨다시피 지지와 저항을 찾는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는 것을 한번 짧게 해 보겠습니다. <웃음> 화면 같이 한번 보시기, 보실게요 시게보네 어, 제목 수요와 공급 트레이딩 지지와 저항 그리고 제목으로는 지지와 저항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 이라고 좀 기대가 좀 되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 먼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간단한 이해인데요 수요는 수요는 지멘드, 구매를 하는 것이죠 시장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저희가 이제 무슨 a라는 종목을 거래한다고 하면 a를 구매하는 겁니다 수요 구매, 구매자들이 참여하는 구간 참여하는 가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가격이다 지지 서포트 사는 가격에선 더 이상 가격이 사니까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급 공급은 아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이 비싼데 라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제품을, A라는 종목을 뭐 주식이든 아니면은 뭐 암호화폐든 어떤 상품이든 그거를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 가격 구간, 그거를 공급이라고 이야기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항이라고. 수요와 공급이 결국에는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수요가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이 정도면 가격이 싸다, 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다면 구매자들이 점점 점점 많아질 거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싼, 싸니까 판매자들은 반대로 줄 겁니다. 그런 것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충분히 이 정도면 비싼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충분히 올랐어? 라고 생각하면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겁니다. 공급, 시장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판매하게 될 거고, 더 이상 가격은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차트를 한번, 요, 요, 이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이거 캔들이죠. 캔들인데, 어, 은봉입니다. 은봉. 베어리시 패턴이라고 해놨, 해놨네요. 서플라이 존으로부터. 서플라이 존? 공급. 공급. 판매. 판매합니다. 판매하죠.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양봉이네요. 양봉. 플러스 파란색이 양봉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양봉.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베어리시. 하람이, 어떤 게 하람이라고 하냐면, 이 캔들보다 몸통이 작은 거에요, 작은 거. 몸통이 작은, 검, 정색으로 해볼까? 몸통이 작은 캔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작을 했던 가격이 상승하기, 이제 여기서 오픈, 오픈이요 오, 오픈.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최, 최고가는 여기서 하이, 가장 높은 고점을 만들었었는데, 그 다음, 시작. 이걸 만약에 데일리 차트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은봉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는데 아직 시작했던 가격까지 하락하지 않은 거예요. 매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하람이 절반 절반 수준 이상에서 아직 매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크라우드 커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 양봉보다 절반을 넘어가서 결국엔 시작했던 만큼 다시 하락으로 진행된 경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배어릿시 인컬핑이라고 해놨요 모두 다 덮어버린 거죠 매도로서 그렇죠? 매도로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했었던 이 오픈보다 오픈했었던 가격 시작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누군가 열심히 바이했을 겁니다. 열심히 바이 했을 거고요. 최종 고가까지 올라갔었지만 매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시장을 장악하면서 바이 했던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셀링하기 시작한 거죠. 셀링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이 구간 자체는 매도자들이 장악한 구간이 되는 거죠. 잘 기억해 둡시다. 베어리시 잉골핑, 잉골핑 캔들 이전에 음봉이든 은봉,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 캔들보다 더큰더큰 더큰 캔들이 발생했을 때 시작했던 가격을 넘어가는 캔들의 U 라인, U 라인을 우리는 프록시몰 라인, 프로, 아유 죄송합니다 가까이 있는 선 그리고 여기를 디솔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간 서플라이존이라고볼수 있고 반대겠죠. 디멘드존은 마찬가지로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음봉 은봉. 빨간색이 음봉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반등이 시원치 않네요. 반등이 시작했던 가격 내려가기 시작했던 가격까지 올랐지만 아직까진 긴가민가 데스 긴가민가 하지만 여기 시작했던 가격보다도 더 크게 상승장악을 하게 되면 디멘드존 여기가 마찬가지로 근이 가까운 프로칩 라인이 됩니다. 한번 예를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 2019년도 1분데요. 이 캔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가 버리네요. 그래서 그 가격에 매도가 장악하기 시작했던 가격, 서플라이 존, 이 가격, 이 전체, 이 구간 전체가 어 매도가 장악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충분히 비싸다고 충분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넘어가기 시작한이 라인이요. 이게 이제 프로시밀 라인이 되겠죠. 디멘드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지금 그거를 좀 확대를 한 건데 이거는 범위 중간의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선과 이선 중요하고요. 별표. 별표 세개 정도 해 놓을게요. 세 개. 두개 했고 세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 가운데 가운데도 별표 두 개. 가운데도 별표 두 개. 이 범위의 중간.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게 되면 이 가운데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범위의 중간. 어떤 기준이냐면 이 범위의 중간의 역할은 일단 이이 이 서플라이 존이 범위 디멘드 존이 범위 중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서플라이 존은 매도가 장약하는 공급 구간인데 캔들의 종가가 이 중간을 넘어서 마감한다면 마감한다면 매도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라고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이느냐 못 높이느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느냐 못높이느냐 돌파 못 하느냐는 이 중간 부분에 종가가 넘어 가느냐 못 넘어 가느냐로 어느 정도 어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서플라이 존프록시먼 레벨 요렇게 해 볼게요. p 여기도 p 해 놨을 때이 가격 범위의 중간 중간은 어 올라가면은 매도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내려가면 매수하는 범위의 가운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 상단으로 가느냐 하단으로 가느냐에 대한 경계가 되고 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고 이탈하게 되면 내려가는 거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죠. 위협이 생그 전까지는 상승하면서도 이 중간 부분은 중간 부분은 중간 가운데 범위는 저항으로 혹은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된다. 라는 거꼭 기억해 둡시다. 세 가지 말씀드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급존의 중간 별표 두 개, 끝머리 별표 두 개, 가운데 여기가 세 개요. 예 왜냐면, 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를 왜세 개를 했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횡보할 때, 변동성을 줄이는, 변동성을,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수렴의 형태들이 보다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전에 저점을 더 낮추지 않는 이런 형태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라인 완벽하게 이탈하게 되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격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부선 내부선의 중심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하나 좀몇개좀 들어볼게요 음, 지금, 좀 확대를 한 차트, 차트인데요. 이거는 1시간 차트입니다. 매수가 들어오죠. 매수, 어, 빨간색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고 압력, 매수가 들어와서 결국 여기서 마감을 했네요. 은봉이, 은봉 음봉 자체가요. 은봉 자체가 마감하고, 그 다음에도 그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내려갔지만, 종가가 마감을 해당 가격에서 했습니다. 해당 가격에서 하기 시작하다가 이탈, 이탈, 그리고 그 가격이 이제 다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되돌렸다 아니면 또는 풀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돌리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리고 돌파 직전 해당 가격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인데 매수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캔들이잖아요. 중요한 거. 그 캔들 중에서도 돌파 직전에 첫 번째 머뭇머뭇했던 이 가격을 넘어가는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썼죠. 첫 번째 돌파 직전에 첫 통합 오더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팀앤드 존이 될 것이고 조금 더큰 범위로 큰 범위로 한다면 저점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격에 대한 프라이스 액션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다음 마찬가지 개념으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우리 배운 거 하나 있었죠 가격이 넘어가는 이런 잉걸핑 캔들 장악해서 이전에 하락을 넘어가는 캔들 이게 이제 이 1시간 차트인데 4시간 차트 하루 차트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르게 좀 해석할 부분이 여기 부분이죠 가격이 크게 올라가다가 머뭇머뭇했던 가격 가격의 아, 내부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범위의 중간 캔들이 마감하지 못했죠. 그 위에서 마감을 했죠. 반등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후에 작용을 했을까요? 같은 여기와 여기는 같은 가격 반응을 보여준 가격이고 이후에 해당 가격 선도 분명히, 분명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도달했을 때, 어떠한 가격 반응을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이런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는, 가장 높은 고점, 그렇죠? 그리고, 잉걸핑 캔들, 여기를 서플라이존서플라이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심 이야기를 했는데, 가격이 수렴하거나 변동폭을 줄이는 과정이라면, 변동폭을 줄이는 과정이라면, 이런 모습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캔들, 서플라이 존. 그래서 이탈을 살짝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이요. 사람들이 판매하는 가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전 차트에서 한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 차트에서 2018년도 4시간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우리 체크를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요. 여기요. 그리고 여기요. 해당 가격은 디맨드존 티맨드존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티맨 물론 중심도 중요하, 중심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가운데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격이 머뭇머뭇했던 가격 체크 머뭇머뭇했네요. 여기 그리고 그 가격을 넘는 선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범위 설정. 오른쪽으로 확장을 할게요. 박스는 좀, 이렇게요. 됐습니다. 물론, 여기도 가운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가운데, 대략, 대충. 체크. 이후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한번 어, 여기도 조금 그런 캔들이 있네요. 이건 바로 보이네요. 넘어가는 선. 이해되시죠? 넘어가는 선.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고점. 있지만, 어디요? 근위 선. 내부. 그리고 중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 중요하다고 했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범위에. 가운데를 넘었습니까? 못 넘었네요. 이런 거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를 못 넘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에 선. 그리고 이 가격이 이후에도 작용을 할까요? 이후에도 작용을 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는 선, 중요한 선이 있었네요. 여기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가격도, 이로 넘어가는 가격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와 같이 가격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계속 작용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색깔, 컬러 칠한 곳, 아이고, 이때는 조금 다르네. 종가가 마감을 했지만, 가격이 그 이후에 다시 반대 자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밑에선, 이렇게 되네요. 저항, 이탈하고 난 저항으로 작용하고, 넘지 못하네요. 그 가격을. 내부, 내부 조금 도달을 못했습니다. 도달 못했지만 이렇게 가격 반응을 좀 최근에 이전의, 이전의 움직임이 이후에 지지선으로도 작용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고점 인근에서도 무조건 우리가 아무 데서나 선을 긁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서 긋는다면 기준을 정해놓고 지지와 정을 확인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음, 매매를 하는데 유용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높았던 가격, 당연히 체크해야 되, 되겠지만, 이는 가장 높았던 가격도 높았던 가격이지만, 이탈하기 시작한 가격이요. 여기쯤, 한번 대볼까요 여기. 이, 이 캔들이 좀 매도,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죠? 이 캔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전에는, 여기서, 여기서 가격 반응을 좀 보여주, 아이고. 이 캔들이, 이 캔들이 빡! 하고 이전에 양봉을 이탈했죠. 이런 가격들이 이후에 작용을 할까요? 가격 구간들이. 고점에서는 특별히, 여기서는 특별한 가격 반응이 특별히 없었네요. 오히려 그 이전에. 이전에 매도가 좀 강하게 발생되는 것을 확인이 되겠죠. 여기서도, 한 번, 이, 이, 이것도 한번다 지우고, 이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가 어디서 발, 발생했을까? 이걸 이, 이, 캔들을, 아, 이 차트를 4시간 차트인데요. 좀큰 그림으로 보면, 크게 보면, 큰음봉 하나에 올라간 양봉, 혹은 도지, 그 다음에 큰음봉 이렇게 발, 이렇게 확인할 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겠죠. 이겠죠. 그리고, 고점, 올릴 겁니다. 이외에 작용을 할까요? 작용은안할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니까. 가격 여기까지 도달 안 하고, 이전, 이전에 더, 뭐 이런 가격선에서, 이런 가격선에서 반응하고 내려왔다면, 올라가지 않으면 뭐, 그랬으니, 그, 영향이 없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죠 뭐 내려가면서 큰 음봉 발생했을 때 이런 여기 가격이요 이런 가격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 혹은 이런 가격선 그렇죠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밑으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한번 이후에 어떻게 가격 반응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가격 반응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어, 여기는 없네요. 여기 도달을 안 했네. 분명히 여기 그그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가격이 8,400인데 8,400 이상 올라간 게 한참 뒤에는 올라갔잖아요. 2019년도에는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 이후에 영향을 주는 거를 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웃음> 여기까지 어, 아유 한 1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네. 다이 영상이 길면은 안 보신 텐데. <웃음> 그래서, 어, 잠깐만요. 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고, 저희 이제 플루토스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 채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독, 좋아요, 푸시 푸시 구독 그다음에 전체 알람 해주시고요 플루토스 지금 보고 계신 채널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플루토스가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문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밑 부분에 그 자세히 보기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보면은 어 사용하는 어떻게 해야지 저희 이제 마진 거래나 뭐 이런 거할때 전략을 받아볼 수 있는지 신청서 작성하기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 플루토스 액시아 였고요. <웃음>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더 유용한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